<clears> The... <throat> 너무 어두운가? 정말 만 밝혀야겠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냥, 조금,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잘안 떨어지네 음, 제목 내가 너무 막 무겁게 얘기하는 건가?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뭔가 공백기가 생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백기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물론 다 많이 하고 싶은데 고맙다는 얘기를 제일 하고 싶다고 싶더라고요. 진짜 대기해 보랄까? 어린 나이에 제가 데뷔를 했잖아요. 16살? 그리고 중3 때 데뷔했고 어떻게 보면 연습생 막 이런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꿈을 위해 달리기 시작한 게 13살. 제가 근데 지금 29이고, 16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해요 음, 어떻게 보면 많은 일도 있었고 근데 그동안 진짜 엄청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 그냥 이제 뭐... 이 느낌이 뭐랄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제 뭔가 그공비기가 생긴다는 게 물론 제 컷도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만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나의 일막막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속상한 일 아니고 그냥 흠. 세월이 좀 섭섭한 그런 느낌. 물론 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너무 빨라서 꿈이라. 아 말문이 잘안 이렇게 막히네. 아무튼 음... 이 막도 물론 같이 해준다는 얘기 너무 고맙고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진짜 뭔가 이 느낌 이상해 진짜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시간? 꿈이었어 오랜만에 인사해 오랜만에 인사 한 번만 해줘 아무튼 되게 중요한 얘기를 못했네 나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정말 덕분에 보자... 되게 뭐랄까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뭐지? 앨범이 나옵니다 솔로 앨범 5월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5월 둘째 주쯤 나오지 않을까? 셋째 주뭐 그쯤 나올 것 같고 비욘드 라이브를 5월 2일 날 해요 아직 앨범이 나오는 일정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마지막 저의 화려한 무대 그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5월 31일 날부터 이제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뭐 뭐랄까. 이게 그니까 나의 일막 뭔가 해외 활동이 되게 많을 때나 뭔가 그런 공백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앨범 오랫동안 못낼 때도 있었고, 오랫동안 앨범 안낼 때도 있었고 했었는데, 근데 그냥 의미 뭔가... 그냥 이제 세월을 실감하게 해주는 그런 공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서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막난 서른 살 되면 뭘 하고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되게 나름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에서 실현했던 것들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순간들도 많았었는데 그냥 이... 뭘까 진짜 1막이 끝난 것 같고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 정도? <웃음>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살았고 가수라는 타이틀로 살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그래봤자 내년에 돌아와요 빠르죠 이렇게 보니까 내년 11월 말에 와번못 걸려?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나도 진짜 많은 생각을 더 하면서 성숙해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뭐랄까 진짜 너무 오래 활동해서 시원섭섭한 뭔가 그런 기분? 아 진짜 나 바보 같다. 진짜 언제나 외로울 때나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난이 직업이 참잘 맞는 거 같아 뭔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뭐랄까 여러분들도 되게 제가 힘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었을까요? 우, 슬픈 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아 <웃음> <웃음> 그냥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돌이켜보게 돼서 지난 날을 <웃음> 그냥 막 그런 게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웃음> <웃음> <웃음>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가 불안하기도 하고 진짜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웃긴 게 돌이켜보면 행복해 근데 돌이켜보면 외롭고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얘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되게 음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 같았고, 그죠? 동먹 기타. <웃음> 진짜. 뭐... 아무튼. 수정을 부리고 있는 거 같네 네. 그냥 진짜 너무 고맙던 얘기하고 그냥 투정이 됐네요 <웃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자 앞으로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도 29이야 그렇죠 흐흐 그런 생각도 막 많이 들어요 조금 빨리 더 소통 많이 할걸더 많이 가깝게 지낼 걸아 늦게 알아가지고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뭔가 아픈 부분이 다들 하나씩은 있겠지, 이사 근데 어쨌든 사람이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누군가의 뭔가 기쁨이 되고 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거 같아요, 진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너무 과분한 일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게 근데 어떤 때는 되게 막 힘들기도 하고 막 되게 솔직히 말하면 막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다 감사한 일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괜히 나 때문에 또 이거 누구 울까 봐 무섭네 눈물이 많아져 나이가 들수록 두칸 물어 요새 좀 그런 거 같아 음 그래도 진짜 좋은 말 듣고 정말 약속이라고 끝까지 함께 했다고 막 그렇게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 근데 믿어요 근데 같이 해줄 거라고 정말 멜만이라도 고맙고 그게 난 나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어서 다 믿을 거야 <웃음>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음. 거짓말 하면 안 돼. 일로 <웃음> 아. 와. 이리 와 아빠 안아주세요. 응? 슉슉슉. <웃음> 슉슉슉. 슉슉. 아미노산으로 유혹하는. 이 뭐야? 야 한번 내 줘. 응? 캣타워 생겼는데. 귀엽죠? 없어. 너가 좋아하는 봉 그거 아미노산 없어. 손. 손. 손? 손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손 오랜만에 꿍아 너는 짝꿍의 꿍이야 <웃음> 도도하군 <웃음> 오. 살 쪘어 이 <웃음>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 와요 일로 와 꽁이는 <목소리는> 건강해요 참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무튼 벌써부터 막이 남은 한달 이상을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다해놓 얘기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그렇지만 내 옆에 꿈이 있어서 다행이다. 왜또 왔어? 갔잖아, 노가. 노가 갔잖아. 폭력적이야. 감히 아빠의 물면어떡해 허리쟁머리 없이 <웃음> 그래도 한 가지 일을 이렇게 16년 했다는 게한 16년 맞나? 13살부터 치면? 뭐 그냥 계속 꾸준하게 했다는 게참 그래도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잘했다고 그냥 2박 2렇게 해줄 사람이 대충맨이 별로 없어가지고 박 <웃음>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켰는데 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네 근데 뭔가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음, 왜... 매. 왜... 아무튼, 자주 놀러 올게요.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하루였네요. 궁금하다. 음. 시험봤구나 월요일이라서 힘들었구나 음. 제주도 놀러 오라고요? 진짜 가고 싶다 나 제주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제주도 너무 좋지. 제주도. 부산 너무 좋지. 근데 난 집돌이라 어디를 안 나가요, 잘. 진짜 밖에서 누굴 만난지 너무 오래됐어. 이사 오고 나서 한두번 나갔나? 두번 나갔다, 기억나는 건 그냥 시간 날때 진짜 최근에... 알죠, 나 진짜 바쁘게 지냈어 나 정말 너무 지금도 끝나질 않지만 <웃음> 시간이 있는데 진짜 빨리 가는 게 야속하게 느껴져요 바쁘게 지내면서 하고 싶은 건 많으면서 뭔가 놀러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서 집에서 그 집돌이도 해야 돼서 되게 모순인데 이상 집돌이도 해야 되는데 놀러도 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돼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집콕도 해야 되고 그러긴 근데 시간은 또 빨리 가뭐한 것도 없는데 제대로 카이다이빙 하고 싶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다시 조금 안 먹고 있거든요 운동도 좀 하면서 유산소, 웨이트 이런 건잘안 하고 이번 뮤직비디오 어쨌든 이번 앨범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 많이 주셨어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되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캐스퍼라는 분이 안무를 만들어줬는데 야 이건 그냥 시덥지 않은? 뭐잘 그냥 나름 그냥 저의 일과 같은 건데 어제 연습을 되게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댄서분들 꽤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12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스포에 자연스럽게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태우형 그~ 캐스퍼란 분이에요 근데 그~ 그 형이 이제 디렉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대에 같이 서는 게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진수한테 자꾸 야 내가 너를 봐줘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게 돼 이러면서 <웃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랬는데 뭐~ 예전 영상을 이제 보 보는데 되게 예전 영상 막 그런 찍킴 보는데 나름 최근인 줄 알았는데 벌써 막 5년 전막 이런 거더라고요 같이 무대할 때막다 어리고 막 그런 모습 보는데 뭐랄까 그때도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시간이 되게 빠르다라는 느낌 들고 막 그랬었어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게 또 재밌네 꿍이가 자꾸 저 이상한데 다 올라가 내려와! 저는 꿍이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야단을 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다 그게 사진첩이나 이런 것처럼 영상으로 다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과거들 막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글거리고, 아, 내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도 내가 스스로 해. <웃음> 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 사람 됐구나. <웃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시덥지 않은 얘기. 내가 말재주도 없어가지고 재밌게 얘기도 못하는데 이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나 아직 좀... 난 내가 동안인 거 같은데 솔직히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나 머리 스타일 바가지 머리 하면 16, 16살 때랑 똑같은데? 응? 똑같아요 앞머리만 이렇게 있어도 바로 어려져 그죠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너무 신기해요 팬분들도 물론이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웃음> 아무튼 이제 슬슬 인사해야겠다. I am sixteen years old. <웃음> 난누난데 하는 분들 많네. 난. 좋아요, 여러분들 응.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숫자에 불과하죠 안 그래요? 응. 나이는 필요 없어 겉모습도 필요가 없어 사실 마음씨가 중요한 거죠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냥 내가 저는 제가 공감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인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래서 마음씨를 더곱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읽어달라고요? Stay healthy, please I love you 태민 좋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Miss you 늘 좋아해요 걱정하지 때. 태민 나이스키 다요 Forever 16 x t e e n 태민 태민 맞대려요이 상태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뭐가 아, 너무 내 빨리 보기 읽... 결혼하자고? 내가 몇 살에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몇 살에 결혼할래? 90살? 90살? 우리? 35? 하지 말아봐. 일단 뭐... 안내 어차피 비혼, 비혼! 진짜 웃긴다 결혼 결사반대? 우리도? 지금? 쟤는 right 쟤는 <웃음> 누나, 누나가 집은 미리 사뒀어라고 대단하신데 빠르다 능력자분이시네 구청 앞에서 기다릴게요 오고 싶을 때와 백만 샤월이랑 동시에 결혼 가능하냐고요? 최초, 우주 최초네 오 아, 무섭다. 빠르고 무섭네. 또 피아노 가려고. 이게 자꾸 피아노 안으로 들어가요. 이번에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꿈. <웃음> 이름은 또 알아 가지고. 제 부르면 와요. 웃기죠. 딸랑 고랑 잘 지내라고. 응. 꼭 노래 한곡 쳐볼래? 꾹? 노래 한곡 절로 들어간다. 이제 안 돼, 그거 안 돼! 제발 그거 제발 좀 건들지 마. <웃음> 잠깐만 이거 말려야 되는데 저거. 저 이거 다 뜯어 놓을까 봐 무섭다. 모든 게다 꿍길 거야. 집안에 모든 게 이것도 이렇게 어디에다도 왜 어디 갔어? 봤어요? 어디 갔는지? 꽝아 이꿈이꿈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아, 이걸 열어야 돼뭐하하요요거기서 아가씨. 눈 부셔요? 당황스러워요?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닫아줄까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안돼 위험하겠다 잠깐만요. 어짜 소리 소리. 응. 승박 승박복제랄까? 보여아편안해게 <웃음> 아, 누우니까. 살좀 빠진 것 같아요. 깜짝이야. 음. <웃음> 아야, 너왜 자꾸 따라다니냐? 너 혼자 놀면서 응? 엉덩이굽니다. 엉덩이굽데다 음, 너무 너무 음, 니워서안 되겠어. 음, 음, 음, 음. 음. 이런거 진짜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 음, 음. <웃음> 녀석, 좋으니까 계속 근처에 어슬렁거리죠 공이가 여우예요 이얘 놓고 자꾸 와 아무튼 아, 여러분 푹 쉬세요. 저도 또 제가 뭐 연습해 뭐 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다들 좋은 꿈 꾸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또 봐요. 나또올 거니까. 알았지? 안녕. Yeah. 아, 나 정말 무슨 감정 기복 장난 아닌 거야, 진짜. 안녕. Yeah.